세장이 있냐? 어? 어? 뭐야? 잘가! 아, 열어줘! 아유, 같이 타는 건줄 알았더니! 형은 내가 탈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게! 으야! 자! 이번 에 해볼 게임은 위워히어의 We 새로운 시리즈 포에버입니다 네 번째 정식 시리즈인데 제작진분께서 CD키를 알려줘가지고 아주 친한 친구와 함께 해보세요 하고 권유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CD키를 받아가지고 바로 메드웨터한테 연락해서 같이 하자 해서 지금 데리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메드웨터와 안녕하세요 뭐야 이 어색함은 안녕하세요 메드웨터입니다 <웃음> 그래 넌 그렇게 인사하는 게 <웃음> 가장 잘 어울려 자 오늘 대환장 콜라보 한번 찍어보도록 합시다 아 근데 저번에 했던 게 되게 어려웠어가지고 이 게임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어 나는 퍼즐 자체에도 엄청 억지성이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갑자기 땅이 뚫려가지고 세계의 끝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냥 껐었거든 이게 멍청하면 위워히어가 좀 억가처럼 보인다는 개 억가였어 이거 저번 <웃음> 시리즈 에바였어 그런가? 아난 위워히어 모든 시리즈 너무 재밌게 플레이했는데 이상하네 자 그러면 아니. 이번에도 매드웨터가 억가로 느낄지 한번 같이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억가 판독기 하겠습니다 지금 스팀에서는 놀랍게도 위워히어 시리즈 중에 처음으로 유일하게 한글 정발이라고 했는데 적용을 하면요 여기 x x x x x x 로 떠요 왜 이렇게 뜨는 거야? <웃음> 자 그래서 이게 못 알아보는 글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잉글리쉬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자 시작해보죠. 좋아요. 앞에 감옥에 캐릭터 두 개가 있네요 모든 위 e 히어 시리즈가 약간 성에 갇힌 그런 스토리야 아.. 어.. 어.. 어.. 어..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냥 극지방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성에 들어갔는데 그 성에 뭐 갇혔다 이런 스토리였다면은 3에서부터 음. 좀 본격적으로 스토리가 나오거든? 우연하게 어떤 성에 들어갔는데 그 성이 저주받은 성이었던 거야 음. 지금 여기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3편에 나오는 그 악당 역할의 광대의 목소리거든? 음. 그래서 3랑 스토리가 좀 이어지나 봐. Let's see. 엄마 깜짝이야. 어, 정말 놀랍게도 한글로 설정을 하고 플레이해도 영어로 나와요 자막이. <웃음> 사전에 했을 때 한글로 했는데도 자막이 영어로 나오는. 대학생분들이 무료로 준 게임 아니었으면 나 이거 지금 벌써 집어던졌습니다. <웃음> 그 정도야? 아 정말 기대했단 말이야. 아니 근데 누가 문을 열어줬어. 그러게? 어 열쇠가 박혀있네? 자 우클릭을 누르면 무전기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저희는 디스코드의 음질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디스코드를 켜놓은 상태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누가 열쇠를 꽂아서 문을 열어줬어요. 누굴까요? 열고 튀었어. 너는 지금 어디야? 나는 지금 감옥 같은데 그냥 내방 내 말고도 감옥이 여러 개가 있어 어? 나랑 지금 보이는 거는 비슷한 거 같네 나도 지금 감옥이거든? 음. 참고로 We Were Here 모든 시리즈에는 다들 히든 아이템이 있거든? 어 우리 오늘 그것도 다볼 거야 정말 기대되지 이게 뭘까요? 음. 여기 글씨가 쓰여 있어 철창 너머로 벽에 오브 아우 어, 나도 parts 지금 열리는 문이 있어서 들어왔는데 나도 글씨가 있어 뭐라고 써 있어 위어더썸 이라 적혀 있어 썸이 합계 라는 뜻이죠 그리고 제가 긴 문장을 이어서 읽어야 될것 같은데 오브 아우 아우 아 우리가 보고 있는 구역의 합을 뜻하는 것 같아 음 어? 그리고 나, 여기 나, 또 다른.. 어? 뭐라고? 글 적힌 거 옆에 어. 문이 있는데 문에 이상한 도형 같은 게 박혀있는 그 도형 다이얼이 있어. 그 도형의 정답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 같아. 여기에 가장 커다랗게 이제 동그라미가 있으면 그 안에 세모가 들어있고 또그 안에 별이 들어있어. 음.. 동그라미, 세모, 별? 어어. 어. 오케이. 한번 맞춰봐. 오, 뭐야? 열렸어. 오, 어, 문이 열렸어. 오케이. 다음 방 오니까 또 그냥 감옥 같은데? 퍼즐이 풀릴 때그 특유한 소리가 있네. 또 그냥 감옥, 무지하게 많은 감옥. 나도 여전히 지하 감옥. 어? 누가 어거지로 철창을 벌려가지고 군형을 만들어놨어. 군형? 군용. <웃음> 군형이라니. 나, 나 여기 그거 있어. 이상한 쇠사슬 스위치 같은 게 있어. 어? 잠깐만. 지금 나도 똑같은 거 보이거든? 내가 먼저 스위치 당겨볼게. 어. 어. 내 앞에 있는 문이 다. 아. 이거 당기면 저기 멀리 어. 있는 문이 열리는데 그거 달려서 넘어가야 되네. 오케이. 나도 당겨볼게. 어, 뭐야. 뭐 누가 있어? 뭐가 있어? 누, 누가 있어? 잠겨서 멀리 있는 문이 열렸거든? 근데 이상한 사람 같은 게나 보더니 도망갔어. 어? 나도 있었는데 못본 건가? 몰라 일단 다시 열고 달려! 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넘어왔다. 오케이. 오, 뭐야 여기 형이 있던 곳은 아닌가? 나또 다이어리 있는 문이 있고 그리고 뒤편에 형이 본 문양 같은 게난또 있어. 어? 근데 나도 있어. 어? 위, 위에 문장이 있다. 문 위에 문장이 있어. Will open the p a s s 길을 열 것이다 라는 음. 뜻인데 일단 나도 다이얼이 책상에 하나 놓여있어서 하나 챙겼고 그 다이얼을 이 중앙에다가 놨더니 아하 오케이. 거기 문양 있는 것좀 불러줄래? 어 제일 겉에 이제 동그라미 있고 음. 그 안에 오각형, 그 안에 마름모인데 좀 찌그러진 마름모? 어, 나는 지금? 똑같이 맞춰도 안 아, 열려 오케이 풀었어 난 풀었고 이제 니네 다이얼에다가 어. 사다리꼴이랑 위쪽으로 동그란 반원 그다음에 번개야 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열렸다 오케이 가자 어? 나도 보여 To be made whole again 아네가 아까 말한 문장이 뒤에서 나오는 문장이고 내가 지금 앞에 있는 문장이 보이네 To be made whole again Will open the path 우리가 하나로 융합되기 위해서는 음... 길을 열어야 된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니럼뭐 협동해서 잘 헤쳐나가라 그런거네 그치 다시 만나려면은 길을 열어라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개 때리고 싶게 나는이 문에 횃불이 달려있어 그래 횃불 나도, 주웠더니 너야? 어? 뭐야? 어! 너가 아니야! 저 뭐야! 그래 뭐 사람 있다니까? 이상한 스파이더맨 같은 애가 있다니까? 아니 마네킹처럼 생겼는데? 어? 다이얼이 지금 두 개가 모자라요 다이얼 찾아가.. 모아야겠어요 다이얼.. 어? 여있다 오케이 나도 다이얼을 줍는게 있네 자나또 도형을 아까처럼 똑같이 발견했고 어어 어, 나도 나 먼저 얘기해 줄까 어 그래 육각형 육각형 어 육각형 사각형 사각형 어어어 어, 어, 열렸어 열렸어 벤츠 마지막 거. 하나는 왜 찍어서 맞춰? 아, 하나가 맞춰져 있는데 내가 다른 하나를 돌렸더니 그래, 오늘 아다리가 거야. 맞았어 내 자. 나도 불러줄게 어어 어. 어 나도 육각형 세모. 어허 세모 어. 다음 발초승달 어 누워져 오, 있는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도 풀었다. 오케이 초반에는 간단하네. 그러게 같은 퍼즐을 계속 반복시키네. 오. 어? 형! 오! 오, 애터야. 오오오오! 드디어 만났구나. 아니, 이 나무 못보소나 이거? 태우면 되잖아, 이걸로 횃불로. <웃음> 너무 극단적이야너 <웃음> 되게 따뜻해 보인다. 어, 형은 횃불 없어? 저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아니>, 뭐야? <웃음> 가자, 가자. 아, 여기서 잠깐 보고 마는 거야? 어, 아니네. 여기 계속 보이긴 하네. 어. 어, 여기서 만나나? 그러 얘네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만나게 해주진 않나? 어 여기 네버가 잠깐... 있네. 어 당겨보자. 응. 동시에 해야 되나 봐. 아 당기고 있어야 된다. 꾹. 됐다. 응. 잡고 있어야 되네. 어. 응응응. 자동문이네. 오 어, 다음 챕터. 마마메야. 오. 되게 봐봐 어 앞에 무슨 되게 분위기가 좋은데? 자운 같다 자운 어 역시 롤충 아케인 애니메이션에서 자운이 이런 느낌이던데 나는 툼레이더 생각했어 너어디있어나 반대편에 내려가는 길이 있길래 어? 나 여기 초록색 페인트 칠된 열쇠 구멍이 있는 문이 있어 그리고 이게 뭐지? 열쇠... 어? 어? 형 어? 이거 내가 열쇠를 보내줄 수 있는데? 어? 내가 써야되나? 파란색 열쇠 아 여기 있어 어어 어. 열었어 잠깐만 내꺼는? 어 기다려봐 봅시다 아씨 여기도 잠겨있네 다이얼 어... 와뭐 자물쇠가 이렇게 많아 푸쉬 어 밀수 있네?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초록색 열쇠 갖고 있구나 <웃음> 아 뭐야? 아니 <웃음> 아 미안 네, 보내줄게 빨리 보내줘 자. 레버는 이쪽에 밖에 없나? 하고. 올렸어? 어 오케이 어 좋아요 사용하고 거기 주변 좀 둘러봐 네, 픽업. 어 됐다 음 이게 뭐지? 왕관이랑 광대랑 막 비숍 막 요런 그림이 있는 기계장치가 있어 아 그래? 좀 둘러볼게 오 뭐야 형 이쪽도 움직여 어? 어? 형 그거 만지면 내 쪽에서도 움직여 어 정말? 어 서로 연동이 돼있나봐 그럼 네가 움직일 순 없어? 나..나 나 기다려봐 어 너도 움직여지네 어어 어, 어. 난 동그란거 밖에 못 움직이는데? 아 에? 내가 동그란거 밖에 못 움직이네 어 그래? 네가 네모난 거를 움직일 수 있고. 아 형한테 네모로 보이나 보다. 아 그래? 내 화면에선 형이 네모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를 기다려 봐. 비숍을 옮겨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니? 한칸더 가봐. 그리고 왕관을 아어 아래. 어어어 어, 어, 어. 그리고 빼고 어어 어? 이게 돼? 몰라. 광대 광대놈 때문에 지금 길이 막히는데. 일단 내려. 일단 둘다 내려. 어둘다 내리고 왕관. 아 왕관 오케이 오케이 간단하. 됐어. 음, 음, 음. 오케이 체크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그래도 위로 빼나봐. 할까? 자. 코션! 쓱쓱쓱 싹! 쓱 아, 아, 아, 아. 싹싹싹싹! 싹싹 예스 베베 다시 뺄 수도 있기는 하네 어... 다음에 이제, 이걸 어. 위로 올리고 오케이. 방대 꺼지고 밑으로 내린 다음에 코션! 야예야 야! 오! 전, 전기가 도네 와아! 야! 멋있어! 되게 예쁘다 어? 아 그래픽 많이 발전했네 분위기가 되게 좋네 여기도 자물쇠가 하나가 있네? 이상한 빨간 동그란 또 여기 다이얼 수많은 다이얼 어 뭐야 형뭐 눌렀어? 아니 뭔가 띵 하더니 다이얼이 마구마구 돌아가는 무슨 이상한 기계 장치가 있어 형 거의 뭐 없어? 수많은 자물쇠는 있는데 열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어? 노란 열쇠가 보이긴 하는데 아 맞아 그리고 저기 건너편에 빨간색 마름모 열쇠가 보이는데 그게 어떤 굉장히 커다란 선반에 가로막혀서 안 열려 어? 잠시만 나 이상한 5라고 적혀있는 바퀴를 얻었어 그리고 이상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종이도 있어 화살표? 잠깐만 나 여기 네개의 다이얼이 있거든? 금고 다이얼? 방향으로 여는 거야? 어, 총 6방향으로 이렇게 틀수 있어. 한 스위치당. 오케이, 불러줄게. 위. 어어어 어, 어. 그리고, 이거 왼쪽 아래. 어어. 어. 오른쪽 위. 잠깐 왼쪽 아래, 오른쪽 위. 어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맞는데? 맞게 했는데? 뭐... 왜안 되지? 좀더 찾아볼까? 아 미안 <웃음> 뭔데 뭔데 아 다이얼을 맞게 하고 옆에 어. 문을 열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어. 안 열린 줄 알고 오케이. 아 열리네 자 빨간색 열쇠를 얻었고요 네 이거 사용해서 어, 열어주고 뭐야? 오, 이쪽에 어? 왜 열쇠가 꽂혀? 너도 열려? 어야 어. 버튼 누르면? 네 어 우리 이제 만날 수 있겠다 어? 야너 당장 와난 니가 필요해 난 니가 필요해 버튼 눌러 어? 오케이 나 여기 뭔가 근데... 아 막혀있네 도시아 나 여기 2층만 좀 가보고 어 여기 빨간 표창 모양 자물쇠도 있다 되게 넓네 어 여기 2라고 적혀있는 바퀴도 있어 그리고 뚱뚱한 모나리자 그림도 있어 뚱뚱한 모나리자 뭐야? <웃음> 어 그리고 여기 이상한 동그라미 뭐 방향 가리키고 있는 이상한 담요가 벽에 걸려 있어. 일단 옵나. 어어 갈게. 됐다. 생각보다 빨리 만나네. 헤터야 아 <웃음> 극적인 폰. <웃음> 이리 와 와서 이거 좀 같이 옮기자. 자집집 집 반대편 가서 어. 눌러. 어 응. 하나 둘 셋. 깐! 아 좋아요. 오케이. 이런 건두 사람이 필요하지. 열쇠 하나 먹어주고, 일번 어, 어, 어. 먹어주고. 가자 가자. 여기 더 없어? 어여 다야. 나 방금 열쇠를 먹었거든. 십자 표시의 빨간 열쇠. 아어 여기 이층에 있어. 여기 그 열쇠 쓰는 거. 여기 일단 사용. 위에 안 보고 갈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요요 요, 뚱뚱한 모나리자랑 <웃음> 아예 무슨 뚱뚱한 모나리자야 그냥 다른 <웃음> 사람이지 <웃음> 모나리자 이, 들으면 서운해하실건네 뭐, 일단은 뭐 반대쪽으로 가보자 이게 말고 뭐 없긴 해 근데 왜 굳이 여기? 요, 가, 가면 뭐 있지? 그원 원래 자리로 그냥 돌아갈 뿐인데? 처음 장소로? 까 아니네? 가, 가. 오 어디가요! 어나 어, 그냥 직진할 줄 알았는데 이게 갑자기 방향전환을 하네 놀랐네 같이 돌려볼까? 어, 오케이. 밀어. 밀어. 조용하다. 어디까지 돌려, 이거? 뭐지? 멈춰봐. 뭘 어? 당기는 거야, 이게? 돌리면 뭐가 바뀌나? 모르겠어. 주변 더 둘러보자, 그럼. 응, 노란, 노란 열쇠 꼽는 거 있다, 여기. 어, 아까 그 퍼즐 풀어야 되네. 어? 어? 어? 음? 어? 네. 야 돌려 계속 돌려 이거 돌려야 이게 올라오네 한참 돌려야 돼 한참 어... 아닌거 같은데? 줄이 반응이 아니? 없어 좀더 올라온거 같은데? 아닌가? 아닌거 같은데? <웃음> 잠깐만 맞아? 아, 왜 반응이 없는지 여기 있어. 이리 와봐. 이, 뭐. 아, 톱니가 빠져있구나. 어, 톱니가 없구만. 톱니도 띵, 다이얼 돌아가는 거기 뒤에 있었는데. 아, 맞네, 맞네. 노란색 열쇠 옆에 커다란 톱니가 있었어. 야, 그러면 일단 그거 먼저 푸는 게 제일 최우선, 어? 여기야, 여기. 아, 어. 야! 빨리 돌아가! 어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뭔지 알았지? 알았지?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바로 이해했죠? 띵 하고 돌아간 걸 보고 말해줘야겠네 그지그지 그지. 그럼 그 순서대로 내가 여기 버튼 누르면 열릴 것 같아 근데 이게 밑에 쪽에 있는 것도 있고 위에 띵 하고 돌아가는 것도 있는데 언니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웃음>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이게 띵 하면은 오른쪽에 어. 커다란 그림이 하나가 바뀌어 하나로 어자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 어아 이게 암모나이트구나 아그어 오케이 기다려봐 어? 암모나이트? 자 이번에 원두 볼. 원두? 원두는 이상한 반짝거리는 공이야 반짝거리는 공이어디있어 응. 미친 폭탄인가? <웃음> 아 이거 이거 말하는 어, 어. 어 암모나이트 다시 암모나이트 원두 원두. 끝 맞나? 이러 이러고 하는 게 맞나? 오, 불 하나 켜졌어. 오, 그다음에 조개. 조개는 이상 뾰족한 거. 어, 뾰족한 거. 아, 아니 아니 그 길어 봐. 이게 그 뾰족한 게 아닌 거 같은데. 어, 어, 됐다, 됐다. 됐어, 됐어? 어, 어. 다시 조개. 어,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 다시 조개! 어... 이거 그 반짝거리는 공어 빤공 오! 오 예스 베바! 밀렸어? 야아아아아 어허 4번 바퀴와 톱니 노란색 열쇠 노란색 열쇠는 바로 여기다 꽂아주고요 어? 여기 열리나? 예. 오... 좋아 아까운데 뭔가? 돌아서도 올수 있는데 쇼컷이지 뭐 귀찮잖아 자 이리 와봐 빨리 톱니부터 끼자 여기다가 톱니를 왜안껴져어 뭐야 하나 더 필요한가봐 아, 어두 아, 개가 모자랐었구나 일단 하나 꽂았어요 커다란 게 하나 필요하네 이게 노란색 열쇠로 아 여기 또 있네 열쇠 쓰는 게음 아마솥 테누롱지 살살 긁어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미안 여기 이, 이상한 스위치 막 있는데 어 요거 우리가 본 그거 같은데 이거? 요거 끼울 수 있는데? 오빨거 3번이 어..잘못 끼워져있다 형 1번 없어? 없는 듯? 있는 듯? 미안. 꼈고. 4번 있고. 4번 낑겨. 응. 어, <웃음> 어, 뒤에 형, 뒤. 어, 뭐야? 이건 테슬라잖아. 테슬라의 주식을 빨리 지금이라도 사거라 하는 표시인가? 1번부터 보고 있는 거야? 몰라. 일단 봐봐. 너도 돌아다니면서 저 기기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나도 한 번씩 봐야겠다, 다시. 이게 지금 1번이거든? 일단 열쇠를 돌려야 돼요, 여러분. 열쇠. 열쇠를 제일 먼저 돌리고 테슬라가 작동이 되면은 버튼 4개에서 1, 2, 3이 순서대로 이렇게 눌러주고 다음에 연기가 나오면 열쇠 버튼 그 다음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레버 두개 당겨야 되고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레버를 내리고 바퀴를 붙여 스프링이 노란색이 돼? 와, 복잡한 그런 파란색 레버 당기고 다시 열쇠를 오케이, 한번 해보자. 열쇠 꺾는 건 어디야? 이게 열쇠야. 아, 어. 이거 근데 내가 혼자 한번 해볼게. 오케이. 오. 어, 분홍색. 오. 이그 다음에 어 빨간색 음자 빨간색 레버 내려줘 빨간색 레버 내려줘 어어 어, 내리고 있어 내리 안잘 아, 안내려가 빨간색 레버어꾹 누르고 있어야 돼 이거 다시, 어, 다시 이건 같이 해야되겠다 화이팅 레버 당기고 하키 돌아가는지 이... 봐 응. 으... 기다려 됐어 들어간다 해. 붙여 붙였어 기다려 계속 붙이고있어 그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다, 다 하면 이게. 됐어! 됐어! 오! 문이 열렸어! 야! 오! 뒤에 이상 커다란 금고도 막 돌아간다. 오! 벙커가 열린다. 오! 우와! 오, 어, 뭔가 되게 멋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고코림? 아니, 많이 발전했네. 열렸다. 근데 우리 아직 못본거 되게 많지 않냐? 톱니도 더 찾아야되고 일단 여기.. 어어 쨌든 어. 그쪽이 열렸으니까 열리면? 올라왔다 어? 어? 초록색 키도 갖고있지? 어 열어봐 우리 주변 조금만 둘러보자 어? 이게 아까 그건가보다? 아.. 어.. 우리 아까 2층에서 봤던 그거 있어 다섯개 세개 여섯개 막 있는거 오아 맞네 어, 가야 돼. 내가 갈게 <웃음> 응 형이 가 나왔어 불러줘 s 자 항상 열두시 방향이 1번 그 오른쪽 기준이 2번인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네가 공이 몇개짜리 퍼즐을 보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면 내가 그거에 해당되는 번호를 말해줄게 오케이 네가 지금 보고있는 공의 개수가 몇 개인지 말해줘 여섯개 자 여섯 개라고 했지? 3번 3번 1번 음... 번개번번 1번 1번 1번 1번 1번 1번 1가 1번 가번 1번 가번1가 1번 1번 1번 1번 1번 1번 1번 1번 1번 1번 1번 1번 1번 번 아 오케이, 내가 잘못했나 보다 어 됐다 됐다 야, 됐다 야 지, 지왜 이렇게 얼빵이야 어떻게 아. 알아들은 거야? 세모 열쇠를 어디 쓰지? 세모 열쇠? 일단 열쇠를 음. 먹었는데 이거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상각형 열쇠 이거 내가 내, 내가 내 봤던 거 아니, 아닌데? 아닌 이거 형진 형이구나 자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그래 가자 오 위로 올라간다 이제 오, 오 막혀 있던 곳 아주 항반되는 것만 항반 황반. 여기 초 거대 톱니가 오... 있어요 황동리가... 어우, 뭐야 아, 이거 저... <웃음> 캡틴 아메리카 저리 가는데 배웃기다 이거 봐봐 <웃음> 앞에 안 보여 씨. 뺏을 수 있네 <웃음> 음. 앞에 안 보이냐 드니까 아 이걸 계속 들고 있어야 되네 음. 인벤토리에 못 넣어 안 보여. 어어 <웃음> <웃음> 어. 이것도 색다른에 퍼즐이. 짜. 어, 굿. 드디어. 드디어 레버를 돌릴 수 있게 됐어요. 자, 자세 잡고. 돌려. 어. 이렇게 야, 잘 올라오는 거였어. 반응이 온다. 반응이 와. 아, 숙소 올라오네. 어, 뭐야?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좀, 음, 세 장이 있냐? 어, 어? 뭐야? 형 들어가니까 여기 열렸어 이게 어? 잘가 열어줘 아유 같이 타는건줄 알았더니 형은 내가 탈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게 어? 어떻게 되지? 눌렀어 <웃음> 어? 뭐야? 어어 어, 어, 간다 간다 간다 오 산재머리 어, 되는가 난..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이제 서로 따로 또... 나뉘어지나 보다 따로 나눠졌을때 억가가 계시함 안돼~~ 아 어떻게 만났는데 제기라 오.. 금고가 잠겼어 어떻게 열었는데 이거를 일단 넘어왔더니 또 다른 커다란 금고 문이 있는데 거기에 문양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거든? 나는, 그, 우리, 그거 있잖아, 돌렸던 거. 그층 자체가 올라가고 있어. 오, 대박. 어, 참고로 난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난 일단 올라왔어. 새로운 곳을 갈수 있게 됐어. 더 높은. 오, 오. 이상한 동굴 속에 들어왔어. 오. 오. 자 아크 원자로 같이 생긴 뭐가 있는데? 열어봐. 뭐부터 봐야 어, 되지, 이 뭐가 많아, 엄청. 아니, 요, 요, 그, 아이언메이든 그거 아니야? 개무섭다 어... 그래봐 퍼즐 같은 걸좀 찾아볼게 어... 어... 여기 이상한 동그라미 네모 오각형 있고 숫자를 칠수 있는 판때기가 달려있는 사람 얼굴 반쪽에 눈깔에 빛이 나고 있는 카메라 같은 게 있어 와 진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웃음> 아니 그러니까 생긴 게 그냥 사람 얼굴 모양이고 아무튼 뭐 번호를 쳐야 되는 후레쉬 같은 게 있어 근데 여기에서는 번호 같은 걸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나침반이 있어 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나침반 뭐 있다 여기 N W E S 지금은 현재 북쪽을 가리키고 있기는 한데 근데 지금 이 엄청 큰 판때기 같은 건데 기다려봐 <웃음> 어? 책이 있다, 책. 책이 읽는... 인... 어... 어... 어... 응 나침반 그림 같은 게 나왔는데 이상한 룸문자 같은 거 있어? 그림 같은 어, 거? 어, 어 맞아, 맞아. 고정되어 있어, 나는. 루덴의 메아리 같이 생긴 거에 N이 가 있는데? 어, 못 돌려, 그거? 어, 난못 돌려. 이거 고정이야. 내가 알려줘야 돼. 그래, 기다려봐. 아니, 책에 그 나침반 모양 같은 거에 대한 그 순서가 적혀있거든? 여러봐 어, 책이 그래? 한권 더 있네 책 조정할 수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조정하는 게 맞나본데? 어, 책이 또 한권 더 있어 여기도 똑같이 나침반 막 설명이 있네 기다려봐 좀더 찾아볼게 책이 한권 더 있어 <웃음> 아, 다 나침반인데? 아 이게 그거네 책이 동그라미, 네모, 오각형 각각 뭘 알려주고 있는데 음. <웃음> 아니 이게 숫자를 돌릴 수가 있는데 돌려도 뭔가 상호작용이 없네. 아 기다려봐. 오옹. 음. 왜 혼자 깨달음을 얻고 있는 거야? 어 형이 뭔가 도와줘야 될것 같긴 한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 되지? 주둥이로. 뭐가 보여 형? 캡틴 아메리카 방패 같은 금고문이 있는데, 어, 어, 어. 그 금고문이 동그라미가 여러 개가 이제 겹쳐져 있어. 맨 중앙에 동그란 나침반 있고, 그 다음 커다란 원 안에 동그라미 두 개가 추가로 그려져 있고, 그 안에 룸문자가 있고, 더큰 동그라미 테두리에 네모로 되어 있는 룸문자 세개 있고, 더큰 동그라미에 오각형 룸문자 네개 있어. 4개 있다고? 위치는 일정하지 않아 근데 방향을 얘기해줄 수는 있어 아그 룬을 좀 불러줄래?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 그판테기룬 그걸 뭐 어떻게 최대한 설명해서 불러줘봐 오케이 그러니까 가장 작은 원과 그 다음으로 큰 원에 빈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부서 방향에 어. 동그라미 하나 있고 남동 쪽에 동그라미 하나 있고 음. 그 동그라미 안쪽에 그지같이 생긴 룬문 자가 있어 그걸 음. 설명해줘? 어 룬을 설명해줘야 될것 같아 이게 그 족보 같은 게 있어 책에 적혀 있는 게 족보라서 형이 불러준 거에 맞춰서 뭐 어떻게 할수 있어. 아, 알았어. 시계방향으로 알려줘. 아, 오케이. 그러면 11시 방향에. 두루미 주둥이에 지렁이 물고 있는 것 같은. 음, 그대로. 어어어어, 알것 같다. 그러고 다른 거 설명해줘. 그 다음은 가운데에 선이 있고, C가 서로 대칭으로 있어. 그게 몇 시야? 4시 방향. 딱 보면 포켓몬코일 같이 생겼어 약간 어 오케이 오케이 처음에 불러줬던 것좀 다시 말해줄래? 그가 동그라미에 어. 짝대기가 하나 촉 튀어 나와있고 그 짝대기 어, 밑으로 지렁이처럼 호룰룰로 아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어, 오! 오! 오! 오! 기가 막히 설명했지 내가 그 게스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그럼 이제 네모를 불러줘야 돼 네모의 테두리를 가진 눈문자들을 설명해줄게 1시 방향에 어. 진짜 포켓몬 코일이 있어 근데 위쪽에 가로 짝대기가 하나 있는 아 오케이 그 족보만 세개야 지금 다른 걸 불러줘야 돼자 그리고 어. 6시 방향에 이게 뭐냐 <웃음> 귀가 달려있는 발 달린 슬라임 어. 외눈박이 아. <웃음> 아존네 웃기네 이거 설명 개 잘한다 형 더듬이 나 있는 거 맞지? 어어어 어, 어. 오케이 좀더 추려졌어 그 다음에 이제 9시에 룬 문자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응. 아까 슬라임과 똑같이 생겼는데 눈 대신에 가로 줄무늬가 있어 아 오케이 아 됐다 됐다 4번이네 개웃기다 이거, 이거 재밌다 이거 퍼즐 어때 똑똑한 사람이랑 하니까 어까라고 안 느껴지지? 어어 어, 풀만하네 이거 자 오각형 갈게 으흠. 자 12시에는 음. 어, 너무 멀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 저 참지창 어. 같은 게 있거든? 소리 말발구 거기 안에 폭탄 들어있어 아 오케이 체리같이 생긴 거 어어어 어, 어. 오케이 다음 자 그다음 11시로 가서 이건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그냥 TV인데? 아 오케이 TV 그리고 3시 방향에 모자 쓴 사람이 있어 아 오케이 설명 잘한다 그리고 7시에 사과같이 생겼는데 음. 그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사람이 만세하고 있는 게공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 뭐라고? 잠시만 뒤집어 보면은 사람이 공 안에서 만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아 오케이 오케이 개 웃긴다 끝이야 열렸어 야. 열렸다, 열렸다. 나도 열렸다. 뭐 있... 어, 오케이. 나는 그림 뒤편이 열렸는데. 안에 이거 뭐지? 책 같은 게 있어. 마법책 같은 게 있고. 어. 와, 와.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그림 뒤가 열리면서 안에 책이 있어서 꺼냈거든? 근데, 근데... 갑자기 그 마네킹이 갑자기 팍 튀어나와서 뺏어갔어. 와, 야, 진짜 놀랬겠다. <웃음> 오, 확실히 마네킹이 있네. 우리가 잘못 본게 아니었네. 와... 또 그지같은 금고문 또 나왔어. 똑같은 거. 응 이건 뭐지? 어? 너뭐 건드리니까 금고문이... 어? 어? 어? 잠깐만. 내가 아까 말했던 원들 있잖아. 그 원들 크기에 따라서 불이 들어오는 어. 주황색 불빛이 하나씩 존재하거든. 그 나침반에도 정중앙에 그 주황색 불빛이 있는데 네가 지금 뭔가를 건드리니까 해당 불빛들 어. 중에 하나가 초록빛으로 변했어. 그거 조종할수 있어, 혹시? 어어 어. 내가 뭐 방향을 돌릴 수 있어 내 쪽에 네모, 오각형, 톱니, 어... 원 이렇게 있어서 내가 그걸 이렇게 돌려가면서 지정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너 네모로 가리켜있지? 응어아 잠시만 나 이, 이거 아 이게 렌즈구나 너는 똑똑하다 오 내가 무슨 카메라 렌즈를 교체를 했거든? 했더니 나침반이 돌아갔네 몇몇 룸문자들이 빛나 아 잠깐만 잠깐만 알겠어 알겠어 응 음~~, 음 확인 자 그럼 내가 이제 지금 퍼즐을 풀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음. 내가 원을 돌려서 눈 문자들을 맞춰야 돼음 일단은 나침반으로 그걸 맞춰야 될것 같은데 너 방향키 다시 눌러가지고 도형을 음. 지금 네모로 가리켜있잖아 오각형 다음에 뭐야? 톱니 어! 그 톱니가 바로 와 근데 이게 하... 전체가 돌아가네 좀 미쳤네 게임 전체가 돌아가? 정확하게 내가 다시 설명을 해줄게 방패 뒤쪽에 검은색 원판이 하나가 더 있고 거기에 룬문자가 무작위로 새겨져 있어 그리고 방패각 도형에 맞게 구멍이 뚫려 음. 있는 거야 지금 아 옛날 전화기처럼? 그치 그치 근데 이 방패 앞쪽에 내가 돌릴 수 있는 키가 있거든 배 키가 있는데 음, 음, 음. 그거를 지금 네가 맞춰준 거에 따라서 돌릴 수 있어 어. 근데 지금은 나침반으로 맞춰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 돌리면은 뒤쪽에 있는 검은색 종이가 돌아가 그리고 네가 이제 도형에 맞추면은 방패가 돌아가 아 내가 뭘 돌릴 건지네 어쨌든가 그럼... 내가 무슨 문양을 맞춰야 되는지를 네가 알려줘야지 내가 맞출 수 있어 그 구멍 뚫려있다 그랬잖아 어 아... 그게 막 시계방향으로 다 뚫려있어? 아니면 특정 부분만 뚫려있어? 특정 부분만 뚫려있지 음 그러면은 나침반 다음 원 있잖아 어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위아래로 뚫려있어야 되거든? 아 오케이 해줘 오케이 그럼 위치부터 오케이. 그렇게 다 잡자 어어어 어, 어, 12시랑 6시 어어 어, 12시 6시가 뚫려있게 다음 그러고 네모... 기다봐 일단 돌려놓을게 네모는 그... 12시 3시 7시가 뚫려 있어야 돼 12시 3시 7시?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그러면은 오각형을 맞춰야 되는데 오각형은 11시 1시 6시 9시 자, 11시, 1시, 6시, 9시야? 어. 됐어, 맞췄어. 오케이. 이거 그냥 그림 막 돌려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돌리는 중. 지금 계속 돌리고 있는거 W 봐요. 어? 아, 잠시만, 형. 어? 나침반이 혹시 N극이 위로 가있어? 어. 오케이. 다시 돌리 <웃음> 다시 <돌리자>. 해야되냐? <웃음> <웃음> 아, 내가 가운데 나침반이 돌아가있어서 N극이 지금 왼쪽으로 가있어. 아... 야, 그거를 아 통째로 지금 90도를 꺾어야 돼. 아, 오케이. 하나씩 바꿔줘. 오케이. 원, 원이 구멍이 좌우로. 어, 어. 좌우로 돌려줘. 어, 알았어, 알았어. 하면. 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 오케이. 또 돌려줘. 응. 할수 할 있겠어? 오케이. 다음. 오케이. 오각형. 오각형. 오 뭐야! 어. 바로 열렸어! <웃음> 헐! 굿! 야룬문자가 정답인 상태로 있었어요! 미친 어, 어, 어. 뭔가 아다리가 맞았나 어, 보다. 와 소름! <웃음> 나이스 오케이! 나는 이제 다음 또 스테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어 어, 나도 문 열렸다. 오케이. 어이씨 문을 닫아 무섭게. 으야 나 넓은 무슨 경기장 같은 곳으로 왔어 콜로세 움어어 어, 그냥 막 검투사들 싸우는 거 구경하는 그런 너 곳으로 너 위쪽에서 왔어. 아래 내려다봐 어형 보인다 나 보여? 너어디있어형 어, 위에 뒤쪽 뒤위어 하이 <웃음> <웃음> 오 이제 내가 여기서 싸우면 되는 건가 사자랑? 어 아닌데 맞아.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저거 뭐지 저게? 길이 있어? 나는 여기 위에 이상한 판때기가 있어 위에 다섯 개짜리 난 공이 있어서 이걸 지.. 어 뭐야? 오! 뭐야? 뭐야 이거? 네가길 안내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음아 오케이 잠시만 어 내가 발을 디디니까 그래 망치? 그 다음 갈고리를 발버래 그래서 그 갈고리가 뭔.. 저기? 어 아니까 장난... 내 여기 위에 판때기에는 망치 다음 갈고리가 더 있어. 나 그냥 가서 밟는다. 일단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 오! 오아형 오! 이거 루트를 잘 짜야겠네. 오케이 그거 밟고.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그 다음 거. 아니야 그거, 그건 그안 빠져. 그건 안 빠져. 아 그러네. 도끼를 밟아야 돼, 형 저기 정면에 있는. 도끼 그 다음 거 얘기해 줘. 그 다음 게 이제 횃불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최단로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횃불 저기 끝에 테두리 쪽에 있는 거. 그다음 입술이야? 어어 방패인데? 형그어 그,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알았어, 잘하네. 뭐 이제 출구 쪽까지 가면 어 반대 쪽까지 가면 돼. 그냥. 뭐야 너무 쉽잖아. 입술이네. 저기 무슨 방패야? 방패야 방패. <웃음> 이겼다. 아 어, 뭐야 쉽잖아. 오 너무 쉽고요. 어 어. 나는 여기 또 그런 게 있어 어이. 어? 큰일 난것 같은데? 아니 <웃음> 위에 문양을 보고 내가 불러줘야 되는데 옆에 레버를 당기니까 스타트 돼서 문양이 사라졌어 아어 뭐야 오. 아 이게 이렇게 제한 시간내로 실패하면 떨어지네 음 요게 보자 형그 아이언메이든이라고 알아? 그럼 어 아이언메이든이 제일 먼저 있거든? 잠깐만 이 상태에서 시작이거나 근데 그 다음 갑옷이야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 다음 단두되고 그 다음 이거 뭐야? 삼시를 알리바바 도적검 같은 거랑 그 다음 방패거든? 뭔가 이상한데? 뭐 일단 해보자 일단 해보자 나 아이언메이든 어. 있을게 레버 당겨 어. 일단 박고 아이언메이든 밟는 게 상관이 반응이 없어 내가 어 그러게 반응이 없네 니가 뭘 해야 되는 거 같은데? 너? 너 내가 할게 없는데? 들어봐. 내가 밟은 상태에서 네가 뭘 해줘야 되지 않을까? 어? 아,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이거 제한 시간 내로 그 발판만 밟으면 돼. 자, 아, 내가 여기 그 어, 맞... 이렇게 이렇게 한번 떨어뜨린단 말이야. 자, 그다음 그다음 단두대지? 어, 어, 어, 단두대 버티기 이거 버티기. 어 오케이 단도네 다다음거 얘기해 줘 빨리 나 위치 보게 그다음 저거 그거 알리바바 검 저거 아 그거 저거. 아니다 거 거기 말고 그럼 그가보냥거 보는 방향, 방향. 어어어 어, 오케이 저것도 그런 거미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방패 제일 멀리 있는 거 너무 멀리서 안 보이 아 저기다, 저거다 저거다 저거다 어. 응응좀더 어, 어. 긴박해도 되겠구만. 이거지? 입술? 음. 형 달리기 안돼 거기서? 어안 돼. 내가 지금 엄청나게 무거운 쇠공을 들고 있어. 그 다음! 어 끝인데? 엥? 그래? 엄청 여유 있네 퍼즐이. 음, 그리고 재밌네. 그 뭔가 쿠크세이터 나는 거 같아. 이즈! 죽구만. 아 무거워 이거 언제까지 들고 있어. 오른쪽 팔 근육 엄청 불겠네. 오케이 또 있어 또 있어. 어? 이번엔 뭐 뭐가 안 보이냐? 레버도 없는데? 오? 어. 어. 생겼다 망치, 갈고리, 도끼, 메이슨, 방패 순인데 이것도 그건듯? 한복그리기? 망치, 갈고리, 갈고리 다음에 도끼야!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그 판때기 뒤쪽에 있어 어그 다음에 메이슨인데 이게 어 떨어지나 이설명이 어렵네 아 밟은 거또 밟으면 안 되는구나. 다시 올라갈게어 이거 바뀌었다 모양이. 오 어간데 이거? 자 기다려봐. 이게 나도 지금 문양이 잘안 보이거든. 일단 단두대 그다음 아이언 메이든인데 아이언 메이든이 이거를 위치 설명을 어떻게 해야 돼? 요 오른쪽 출구 한칸앞 오른쪽에 있거든. 이제 X로 가려져 있고. 저 가려져 있는 바로 뒤쪽이구나 어어 어, 바로 뒤고 그 다음 밧줄인데 밧줄이 아이언메이든네 서면 보일거야 일단 저기까지 가보자 음, 거기 위에 일단 서 어. 서고 밧줄이 보여 혹시? 밧줄? 어 밧줄이 아? 제일 벽아 쪽에 있거든 벽 사이에 있는 거 저거 말하는 거구나 어 맞아 맞아 그거를 밟아야돼 어 그렇게 가면안될것 같은데? 왜? 아 아니다 아니다 괜찮겠다 그러고 형 지금 벽 너머로 삼지창이 있거든? 어 그거 밟아? 어그 길.. 어길 어, 따라서 가면 될것 같아 모퉁이 돌아서 삼지창이 어딨어? 디쭉가쭉가그벽어또또 또 모퉁이 돌아 어어 어. 어, 그러고 마지막 칼까지 당검까지 가면 될것 같아 오 이즈 이즈 이즈 예아! Yeah. 음... 조금만... 아또 있어! <웃음> 안 끝나! 계속 나와 어? 난또 뭐가 더 있다? 이번에도 같은 퍼즐인 것 같은데 어 근데 이게 지금 히든으로 세개가더 있거든? 아 이제 안 알려줘? 미리? 어 어... 오케이 가자! 보자 일단은 도끼, 밧줄, 아이언메이든, 쇠사슬 달려있는 철퇴, 그리고 긴칼 야 내가 그걸 다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도끼, 밧줄, 아이언메이든만 기억해 들어봐 도끼, 밧줄, 아이언메이든, 철퇴, 긴칼 그리고 히든으로 3개 어, 빨리 당겨!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다 나오네? 도끼 아이고. 뭐야? 당기는 순간 숨겨져 있는 3개가 더 나오거든? 아 3개가 밟으면 안 되는 건가? 어 밟으면 안 되는 거 같은데? 당겨봐 일단 당기고 뭐 나오는지 얘기해 줘. 다시 해보자. 음, 갑옷망치 갑옷, 갑옷. 그러니까 헬멧. 가보망치 헬멧을 밟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아이 멍청아, 첫 번째 밟을 거부터 얘기해 줘야지. 알았어, 알았어. 말하고 하려고 했지. 목표를 알려달란 말이야. 다시 가보자. 난 가보실에서 어오 오, 럭키맨 처음부터 가보시고 나무 밟으면 바로 떨어지죠? 목표, 목표, 목표 메이스, 메이스 다음에 아이언메이든 밟아야 되고. 어. 일단은 보자. 밟으면 안 되는 거 보자. 가봇 밟아. 어, 안 무너진다 그앞에거는둘다 상관없을거 같아그 그.. 빨리 발해줄래 단두대랑 단검, 단검 둘다 밟으면 안돼 어 미친세..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야겠다 됐다 오케이 일단 됐고 다음 아이언메이든이고 어, 어, 어. 출구쪽에 있어 기다려 바뀔거야 밟으면 안되는게 음. 바뀔거야 아 밟으면 안되는게 어 바, 바뀌고 기다려 봐 삼지창 밟으면 안되고 단두대도 밟으면 안돼 돌아가야 돼 어어 어, 어. 방패도 밟으면 안돼 어 에이. 밟으면 안되는걸 쭈루룩 불러줄게 형이 에이. 알았어 돌아서 알았어, 가면 되겠다 에 엄마 아, 이 시간은 충분하네 <웃음> 어쩐지 아. 아까 너무 쉽더라니 그래 이게 정식 난이도네 자 재밌네요. 다음 거, 다음 거뭘 밟아야 돼? 빨리 얘기해. 뭐 먼저 미리. 갑옷, 얘기해! 갑옷, 갑옷 밟아야 돼. 오케이 갑옷. 갑옷 저투 갑옷 밟아야 되고 투구? 내가 밟으면 안, 안 되는 거. 아저 멀리 들어줘. 있는 갑옷. 오케이. 자뭘 아. 밟으면 안 돼? 망치 갈고리 방패. 망치 갈고리 방패. 망치 갈고리 방패. 망치 갈고리 방패 됐다. 오케이. 잘하네. 발판도 바뀌는구나. 다음꺼 거, 다음꺼 거, 다음꺼 거. 다음꺼 거 철퇴야 저기 쇠사슬 달린거 어, 어 알았어 그럼 100% 이제 갈고리랑 투구 이렇게 밟지 말라고 나오겠지 기다려봐 발판도 같이 바뀌는거 같더라고 아닌가? 아니구나 다음꺼 갈고리 헬멧 망치 오자될거했다 음, 앞에 3개는 다 밟아 안되니 그리고 재밌다. 또 다음 거, 다음 거, 마지막 거, 긴 칼입니다. 출구 쪽에 있는 어... 그럼 뭐또 보나마나 도끼랑 방패랑 투구 밟지 말라고 하겠죠. 음, 그럴 것 같아요. 딱 같다. 보입니다. 예, 맞아요. <웃음> 딱 길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돌아가게끔 만들어놨네. 됐다, 수고 이지. 재밌네 뭐 말도 안돼그 누구도 뭐야? 여길 통과한 적이 없거늘 경비병! 이러고 불렀어요 방금 뭐지? 문안 열어주는데? 아! 이 공을, 쇠공을 드디어 여기다 이렇게 안착을 하고 오, 공이 사라졌는데요? 증발했어, 뭐지? 렉인가? 왜내 문은 안 열어줘 열리겠지, 기다려봐 오, 쌉 공포인데, 이제. 넌왜 문을 안 열어주지? 어, 뭐야! 마네킹 도망갔어! 그래? 내 킹이 형! 어, 가까이 가면 열리나? 아, 그러네. 아이씨. <웃음> 바보야? <웃음> 아니, 아까는 그냥 지하라서 열렸단 말이야. 오, 뭐야. 빨간 빛이 들어오는 성당 같은 곳에 왔어. 무서운데? <웃음> 어디로 가야 되지? 엄청 커다란 거미가 있어요. 엄청 커다란 거미가 나의 발을 모었어 <웃음> 뭐야, 아늑하다. 되게 아늑한 찾았어 이거 까마귀 가면인가봐요. 오. 이게 들어 올려진다고? 저기, 야, 니가 와야 될것 같아. 어, 왔다, 왔다. 그치! 만났지! 뭐야, 야! 와. 빨리 와. 이거 봐봐. 우와, 멋있다. 야, 반사아 어 오케이 가자 X 왜 뜨는 거지? 자막으로 계속 엑스 뜬다 엑스를 눌러 조이를 표하시고어 <웃음> 뭐야 보스야? 보스야? 보스전이, 보스전이, 보스전이 있어? 어? 음, 마네킹이다 어 피터패터 피터 <놀람> 쥐새끼들이 마지막까지 왔구만. 형 팔목이 왜 빛나? 넌왜 빛나? <웃음> 오!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오 뭐야? I a p o l o g 뭔가 분위기나 이런 게 좋다 진짜. Only my king. <웃음> 아, 이 광대가 다루는 마네킹이네. 얘가 하인처럼 부리는... <웃음> 이게 왕의 심장이야? <웃음> <웃음> 두근거리긴 하네 무전기 이거 손에서 안나지 안녕 어? 저기로 들어가는 거야? 와 시공의 폭풍 오랜만이다 뭐지? 박스에 넣었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웃음> 어? 뭐야? 또 떨어졌어? 아 여기 어디야? 다시 못나가나? 어? 어? 우와 아 돌아가지지는 않네? 그냥 원래대로 돌아와요 뭐야 나갔어 아니야, 이... 아니야 이거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형 연결돼있는 다른 포탈로 가는거야 어! 그러네? 여, 나, 나, 나 보여! 여기 나 보여! 어 보인다 여기 여기 5번에 있어 이 썩을 놈이 내 인사를 무시해? <웃음> 어, 어 잠시만 어! 어, 어 나뭐 상호작용 할수 있는 뭐. 오! 네가 여기 길을 열어줬어 어아요 하트 모양 레버가 있네 어난 길이 막혔어 아 근데 대신에 저기 다리가 기울어졌네. 기다려봐. 번으로 들어가. 어. 어 반대를 네. 봐야지. 아니 아니 저 얼굴 어, 저 동전 같은 게 있길래 구경했지. 그랬구나. 레이베. 아 진짜 퍼즐 이거 누가 만들었냐. 개 패고 싶다. 개 <웃음> 패고 싶다니. 야 우리 다시 불러오기에서 처음부터 해볼래? 완전 바닥에서부터 다시 해보자. 그래 그러면. 아니 아직도 챕터 1이야? 어? 아이 진심? 챕터 1더킵 체크포인트 더맨아데이아 진짜네? 아 챕터가 <웃음> 6까지 있는데요? 와 불량 무슨 일? 야 이거 불량 미쳤다. 다시 가보자. 렛츠고! years later. 짜자잔. 짜자잔. 막혔는데요. 짜자잔. 짜자잔. 야 불었다. 좋아요. 나도 작. 도착 와 근데 이거 퍼즐 너무 수준이 높다 이건 진짜 좀 우리같은 사람 아니면 못풀겠는데? 자 같이 돌립시다 좀, 양, 양쪽 다 진짜 머리가 돼야 풀겠다 오 뭐야 이건 진짜 막, 한쪽에서만 음. 풀수 있는 퍼즐이 아니어서 둘다 머리 진짜 잘 써야 돼어 밝어 아이 어우 뭐지 어. 뭐야 어. 방금 도전과제 이름이 This Takes Two였어 아이 Takes Two 패러디인가 봐 <웃음> 어, 형이랑 나랑 다른데로 들어왔나보네 어뭐 돌렸어? 어 돌렸어 형 혹시 그 파란색 공간에 있어? 어어나형 보인다 나 빨간 공간에 있어 어? 잠깐만 어, 어 그러네? 봐. 도미노가 보이는구나 어? 나는 조랑말이 보여 음. 이제 들어가면 뭐 나오지? 잠깐만, 야, 야, 야, 야, 야너 야, 어, 지금 보니까 네문 위쪽에 무슨 문양이 있거든. 나도 어. 지금 문양 있지. 어, 그러네. 어느 문에 뭐가 있어? 어, 형 지금 제일 가까운 문에 신발이 있어. 여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옆에. 어, 어, 어. 신발이 있다고? 버디 버디 신발, 요정 신발 같은 게 있어. 나는 지금 아. 네가 가장 가까운 곳에 여기? 그쪽 말고 왼쪽. 어, 응. 그 문에 연주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잡고 누르면 "브레라라 브레라라 루라루라" 라라디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거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아무라도없는라 라라라라 라라문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 자 다시 다시 어 뒤쪽 문 뒤돌아 어 직진 아니 거기 어직 가만 있어 여기 <웃음> 왼쪽 어그 문이야 들어가면 이로 나오는데 엥? 제자리로 나오네 일단 이걸 돌려볼게 어 돌려보자 오. 아, 아 그렇구나. 뭘 연결시켜야 되나? 어, 연결시켜야 되네. 돌리자, 돌리자. 계속 돌려 아코디언, 돌려. 아, 아코디언 똑같지? 어어어어어어. 한번더 돌려? 아니, 돌리기 더럽게 번거롭게 돼있네. 됐어. 그러면은 문 들어가 봐. 어, 그 문이야. 어어어 형은 뭐 돌리면 뭐 없어? 나도 돌려야지. 나 맞춰야 되지 않아? 기다려봐. 나 맞추는 거 알려줘. 이리 봐 이거 뭐지? 열쇠 있는데? 오오오 뭐야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맞춰졌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여기 열쇠 있길래 꼽은거야 꼽았더니 형 옆에 칸 하나가 나왔어 오케이 야 버디버디 신발 보인다 그지? 렇어 그 한번 돌려 맞춰자고. 지금 안 맞아 돌려봐 응세번더 어. 돌려야 될것 같아 됐어. 맞춰줘라 맞... 버디버디 맞다 있는 쪽으로 들어가 봐 오케이 자 들어왔고 나도 여기 열쇠 있으니까 작동시켜 볼게 왜 어디로 갔어요 어 형은 또 다른 데로 갔네 아 뭔가 점점 많아진다 형 이제 실타래를 맞춰야 되거든 미친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왔다 돌려봐 진짜... 두번 돌리면 될듯 아니 여기 있는 모든 걸한 번에 다 맞춰야 되는거는 아니겠죠? 불쌔다 그래서 이제 저 들어가 봐저 알록달록 몇 맞다 있는 거 주사위? 응응 응. 주사위구나 이, 뭐야 나 이상한 데로 빠졌는데? 여기 어디야? 어어 어, 그렇다니까 그러면은 내 쪽에 뭐 없어? 여기? 어그쪽에 아무것도 안 새겨져 있어 아 그래? 아... 역시네 이거 우린 아직도 이 규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 같아 서로 맞닿은 다음에 문에 들어가면 반대편 맵으로 갈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곳이 중앙에 트럼프 떠있는 저 맵이거든? 저기에 열쇠가 있잖아 음. 근데 저길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지 일단 하던 것처럼 같은 문양 맞춰서 들어갈 어. 수 있는데 들어가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 해보자 근데 형은 지금 그냥 저 신발만 맞춰져 있고 다른 거랑 맞출 수가 없어 내 쪽에 문양 뭐 있어? 아! 저기! 저기! 어! 니가 지금 보고 있는 문 거기에 바이올린이 어. 있어! 바이올린? 형이랑 나랑 맞출 수 있거든? 형 맵에 바이올린이 있어서 나랑 맞추면 될거같아나 바이올린 있어? 어한번 너... 돌려 어그대로 됐어? 지금 바이올린 있어? 내 쪽에? 어! 지금 내 방향으로 되어 있어 그래 들어가 볼게 아 이해했다! 이해했어! 서로 맞닿게 한 다음에 열려있는 문으로 가면 그 해당 조각상이 되어있는 방으로 가죠 아... 아... 어. 일단 바이올린 방으로 왔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린 트럼프 카드를 지금 방을 맞춰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는 방이 여기야! 조랑말방! 조랑말방은 근데 어떻게 들어가? 형 일단 트럼프 문이 열려있긴 하거든 내 쪽에 트럼프 문양 없어? 아, 어 잠시만 형 트럼프 방갈수 있겠다 어? 나 트럼프 갈수 있어? 트럼프 문양이 있긴 해 근데 내, 내 쪽엔 뭐 있어? 너도 트럼프 있어 돌려봐 아어 맞추면 되겠다 형은 두 번만 문이, 돌려 너의 문이 닫혀있는 곳이 트럼프야 어어 어, 형이 들어갈 수 있겠다 형두 번만 돌려 어 너도 한 번만 더 돌려 어, 자그러면 트럼프 이제 트럼프를 갈까요? 들어갈 수 있겠지? 트럼프 방으로 와졌고 그럼 이제 열쇠를 돌린다 어? 면? 어, 어. 아니! 아니... 아. <웃음> <웃음> 야 그냥 하지 말자 <웃음> <웃음> 아아니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와 진짜 때리고 싶다 직원 말 없네 천장으로 가야되나? 해봐야죠 형 방에서 주변에 맞출 수 있는 걸 내가 볼게 저 보라색 게이트를 맞추면 될것 같은데 얘기를 봐. 그치 저 보라색 게이트를 어떻게 가는지 보자고 보라색 게이트가 하프방이네 아니 모자방 가면 될것 같은데 형 모자 이봐형 주변에 모자가, 모자가 있네. 모자방 갈수 있어? 아 근데 버디버디... 내 코에 뭐 있어? 너 어디 있는데? 여기 있구나. 나 어? 바이올린. 뭐가 많아졌다? 트럼프는 지금 못 가고 문이 닫혀 있는 곳이 음. 크라운 방이랑 광대 모자 방이랑 트럼프 방이야.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게 파란색 트럼펫 방이고. 아, 내가 크라운 있는 곳으로 가면 트럼펫 갈수 있어. 어어아 그래? 오케이 그럼 어 그럼 딱 돼. 내가 광대 방을 어떻게 가? 광대방 형 이미 나랑 맞다아있거든광대아 그러네 오자가? 돌려 나, 돌려 나집 몇번 돌려야돼 반대로 돌려 반대로, 반대로 야이 미친놈아 아니야 그냥 계속 돌려 그러면 두번 돌려 하나 둘이러난 어디로 가야돼? 간다 너 기다려 음. 나.. 나 뭐였지? 어? 뭐야 뭐야 뭐야 오 뭐야 이런 연출이 있다는 거는, 곧끝났다는얘기입니다 여러분 제 그래, 엔딩이 그래.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어? 뭐야 타나는었어니라 니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니 자신의 마법에서 저... 벗어나기엔 우리가 너무 멍청하대요 잠깐만 광대를 뺐냐? 제가? 광대모자 칸을 뺐네? 형나 나 어디로 가야 돼? 넌갈 필요가 없어 갈 필요 없어? 나 광대잖아 나 여기에 뭐 있지? 하프 문 닫혀있어? 닫혀있네? 버디버디 신발이랑 저기 트럼프 카드가 열려있어 나는? 나 열려있는 거 뭐야? 트럼펫 문 열려있어? 너 지금 정면으로 보고 있는 거? 요거? 어어어형 돌려주면 된다 그러면 오케이 두 번만 돌려 어 미안 그게 아니었네 두번더 돌려 반대가 반대였네 이러면은 내트럼프방갈수 있겠지? 자 왔다 하프방을 가야되네 최종적으로 와씨어 하프방 거기 열려있어? 여기? 어 어 열려있어 아, 어형한 그래? 번만 돌리면 된다 나 하프 반대 있어? 반대방향으로 응형 하프 있어 야 하프방 가 빨리 형 기찬 나니까 왔어 왔어 그러면은 이제 내가 트럼프 카드방을 가야돼 <웃음> 맞네 형어있어어 어, 오케이 와 근데 이렇게 설계한 것도 신기하다 아, 그러게 진짜 신기하다 그거 형 거기 반대 방향으로 한 번만 돌려 그럼 트럼프 카드가 돼? 서로 맞다어 되는거 같아. 어 진짜? 거꾸로고 어, 여기? 어어 어, 거기 거기 자나 이제 보라색 문이 보일거야 아아 어, 어 그거 어. 두번 돌리면 돼 너는 지금 그 손잡이 어. 보이는 방향으로 한번 두번 돌려 옳지 나는 어떻게 두번 그대로 형도 열려 있어? 아니 난 닫혀 있어. 앞에 있는 방. 어, 아닌데 그냥? 형 열려 있는데? 어 그러네? 우리 둘다 가보자. 예. 동시에 하나 둘 셋. 뭐임야 근데 우리도 참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풀었냐? 들어가자. 가자. 마마매야. 뭐야? 안 끝났는데? 어. 뭐야? 너 어디 갔어 형어디있어 가운데 뭐 있어? 아! 너위쳐나봐봐 응응 아... 미안하다 내가 이 게임하자 그래가지고 의지가 꺾인다 진짜 이 정도 했으면 끝내줘야죠 아... 똑같은 게이트방이 거야? 게이트방이 있긴 한데 뭐 해볼까? 어떻게? 어... 지형 게이트방 열수될거 같긴 한데 아니 애초에 게이트방이 우리가 들어왔던데 아닌가? 어. 음, 일단 맞춰볼게 어 맞출 수 있는게 어? 아 잠시만 뭐야 나 게이트방 없잖아 어, 없네 없네 미안 내가 옆, 옆에 옆 칸이 형 칸이라 생각했다 형 그거 있네 이상한 체스? 체스말 있어 어 근데 이제 내 아, 어, 방에 어 본인껄 볼수 있네 어 뭐가 있는지 보인다 나요 달걀방 들어가볼게 달걀이 어디? 아 저기 다 맞다. 야나 열쇠방 가면은 갈수 있겠는데? 형방이랑 나랑 저거 할수 있긴 해. 싱크로 할수 있긴 해. 어나 일단 체스방으로 보내줘. 오케이. 더할수 있는 게없어 뭐야 아예 완전 다른 맵이 있어 아 일단 일단 문으로 가야 되는 건 맞아 문을 맞춰야 음. 되는 건 맞고 아 진짜 개 패고 싶다 형어디있는데나 완전 이 세계 다른 룸으로 왔어 어? 뭐야? 야나 지금 잘못 온거 같은데 큰일났다 나 이거 돌리는 것도 부러져있거든? 나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이러면 대구리 아파 죽겠네 아니 그렇게 막 갇히게 만들 거 같진 않은데 그치 네가날 빼줄 음. 수 있지 않을까? 난 한숨 자고 올게 화이팅 <웃음> 안돼 음.. 기다려봐 어 잠깐만 잠깐만 너너뭐 돌리고 있어? 어 아~~ 야그 세계랑 이 세계랑 이어져있네 니가 돌리니까 내 것도 돌아가거든? 너뭐 돌렸어? 다시 돌려봐 어, 너, 감염방이 돌아가네. 야, 그래? 야, 다시, 다시, 반대로 돌려, 반대로. 됐다, 됐다. 나, 나, 감염방으로 갈게. 오, 감연, 감염방으로 왔고. 어, 이제 내가 돌릴 수 있다. 내가 돌릴 테니까 니가 봐. 어. 오, 어, 돌아간다. 그지, 그지. 서로 세 개가 그, 그, 연결이 그렇... 돼 있지. 어, 그렇게 두번더 돌려줘. 오케이. 아 뭐.. 야 이거 퍼즐 짜내는 것도 어렵겠다 저시게 푸는거 보다 나 이제 그 거보다. 이상한 지팡이 방으로 들어왔어 어 이제 너나 보인다 하이 어어 여기가 이세카이구나 헤이 어형달 맞추면 되겠다 달 여기가 그... 이세카이구나그 방엔 어 그대로 한 번만 밀어줘 어 대충 어떻게 하, 하는지 알았으니까 빠르게 빠르게 하자 나 달로 왔어 어 보자 태양 맞출 수 있겠는데 오케이 돌리자 난못 간다 응난갈수 어, 있어 어 원래 세계로 돌아왔다 형 가면 방에 있댔지 어어 오케이 기다려봐 나 다시 달걀 방으로 갈수 있게 됐어. 일단 문으로 가는 게 최종 목적이잖아 형나 달걀방 돌릴 수 있는데 거기서 뭐 어떻게 도와줄 거 없나? 돌려볼래? 아각 조각상이 이세 개랑 연관이 돼 있는데 달걀은 새 머리뼈랑 연결이 돼 있고 달은 해랑 연결이 돼 있고 가면은 어. 웃는 가면 그, 그쪽에 웃는 가면 있지? 어 여기 우는 가면이고 그, 오. 그렇게 연결이 돼 있네. 어쨌든 잠깐만. 체스는 킹 퀸이겠네. 어, 맞네, 맞네. 일단은 내가 다시 정상 세계로 가겠어. 킹 체스로 왔고요. 머리 위에 있네. 형 그거 된다. 바이올린? 바이올린 맞나? 바이올린이 아니라 세대가리. 세대가리네. 어, 세대가리로 갈 수. 있다. 야. 살려줘! 어, 나 문까지 왔어. 지금 문 보이거든. 근데 이 문은 지금 뭐랑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돌려... 돌려봐. 아니 아니, 난문 있는 쪽이 아니야. 나 달걀이야, 달걀. 형도 달걀이라고? 아 그리고 달걀은 레버가 부러져 있어. 그래 못 돌려? 어. 들어봐. 내가 내가 여기 한번 돌려 볼 테니까. 아 형. 문이 열쇠방이. 야야, 달걀을 네가 돌리면 안 돼. 오케이. 너 어떻게 해서든 열쇠방으로 돌아가야 돼. 열쇠방? 네 여기선 열쇠방을 갈 방법이 안 보이는데.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려줄게. 아아야저뭐 요술 지팡이 저거 뭐 뭐랑 연동이 되 어, 있는 거냐? 지팡이 광대 가볼게. 지팡이. 지팡이로 돌아왔어. 어 열쇠방 갈수 있다. 어가 가. 왔어 왔어. 왜갈수 있지? 그럼 돌려. 돌려. 어? 어, 잠깐만. 아니, 아까 아 씨. 너 계란 방으로 돌아가야 돼. 돌아갈 수 있어. 어, 그러면은 아니, 아니. 어, 그거 한번 돌리고 한번 더 돌리고 어. 어, 그다음에 계란 방으로 돌아가서 어. 돌아갈 수 있어? 응. 어. 돌려 봐. 반시계 방향으로 어어 어, 됐어. 됐어. 됐어. 어. 나난 문으로 갈수 있어. 너도 올수 어, 있어? 나도 올수 있어. 와! 대박. <웃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어떻게 됐네. 아, 여기 열쇠 있구나. 야, 예에. 진짜 나이 게임 다시 하네. 와. 가자. 음, <웃음> <웃음> <웃음> 야. 뭐지? 오. 뭐야? 앉아 음악 쇼 the 미개시마다대가리 깨질 것 같아 나도 와나 진짜 게임 하면서 토할 것 같은 거 이번이 처음이야 와 oh a o his legacy <웃음> friend, <웃음> I persuaded my king to pursue immortality. Immortality. We would use and rule together forever. Together forever. Together forever. Time was our bitter foe. And as my king lay dying, a treacherous demon. Terrorous e offering immortality via contract. When death came knocking, King b a r t o l o m e u signed s his name right there, but in his haste, never checked What? for any fine print. 아, 여기가 원래 왕국이었구나. 근데 왕이 죽기 싫어가지고, 어떤 죽음의 서약에 사인을 해버려서 이제 불멸을 얻었지만, 왕국이 감옥처럼 변했대요. 음... 한글 정발이라며! 애초에 정발이 안된거라서 그런걸까아 그러면 이제 번역 다시 다잘 다듬어서 나오려나? Listen carefully, You'll never get anywhere in life Unless you learn when to start running <웃음> 계약서를 잘라냈더니 왕이 나타났어. 앞으로 <웃음> 액션요 바람 부는 소리가 엄청나는데? 끝났네. 오. 야! 탈출했다. 이 다신 하지 말자. 아 근데 챕터 2, <웃음> 2, 3, 4, 5, 6이 있는데? 이제 챕터 2인 거지. 아... <웃음> 야 이거 진짜 불량 미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갇힌 곳에서 탈출한 거지. 자, 나가보자 일단. 나가자, 나가자. 불량 포에버려 <웃음> 아 이제 챕터 2네 진짜 미쳤네 게임 불량이 엄청나다 퍼즐 소재를 짜서 매번 내는 것도 대단하네요 아 이거 솔직히 챕터 1만 이렇게 하고 끝냈어도 난 박수 쳤어 <웃음> <응>. <웃음> 정말 만족하면서 엔딩 보고 야 정말 잘 만들었다 다음 시리즈도 기대할게요 이랬을텐데 <웃음> <웃음> 자 어쨌든 재밌게 매드에터랑 We were here forever 챕터 1을 머리 터지면서 플레이했고요 일단 완전 잘 만들었는데 퍼즐이 꽤 피로감이 높은 굉장히 높은 난이도의 퍼즐인 게첫 번째로 고되고 두 번째로 치명적인 게 한글 정발인데도 한글화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어서 스토리에 몰입이 안 돼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퍼즐에만 중점을 두고 계속 풀으니까 내가 좀안 식어 그 스토리를 보면서 아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좀 흥미를 느껴야 되는데 영어로만 보니까 저거 막 하품하잖아 <웃음> 아, 일단 너무 재밌게 플레이했어 하기는 응 음, 맞아 퍼즐은 되게 재밌었어 퍼즐 자체 재밌었는데 이제 한글 정발될 때까지 저희는 전부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 오늘 매드에서 고생했다 너무 고생했어 다음에 정발되면은 내가 또 연락할게 연락 안 받고 그러지 말고 <웃음> 내가 막 선톡으로 we were here 또 하자 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 답장이 없을 수도 있어서 음, 아, 이건 좀... <웃음> <웃음> 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 안녕히 있었다. <웃음>